어렸다. 아, 머리가 좀더 길었어요. 네. 네. 살짝 떫긴 한데 원래 이런 거죠. 이렇게 새색깔 티셔츠 보면 대단한 거예요. 옛날에는 안 따가웠는데 <땀었는데, 목소리> 요즘에는 점점 따가워지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도 있어요. 두피가 냉담해질수록 더 많이 따가울 수 있어요. 아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고 왔다거나 근데 대부분 원래 안 따가우셨던 분들이 따가우면은 네. 많이 두피가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냉담해져 있어서 그날그냥 탓이 찾아나지 요 춤을 했어. 서을안 했어. 두피가 성형이 눈썹은 염색하면 금방 잘하잖아요. 탈색하면은. 아. 그러면은 그 탈색은 언제 주비를 뭐 해야 돼 근데 원래 눈썹 염색 자체가 하면 안 되거든요. 네. 피부가 많이 약해있는 부분이라서. 네. 만약에 난꼭 하고 싶다 하면은 그좀 위험하긴 해요. 자주 하면 안 되고 가장 그냥 염색약 중에 밝은 컬러? 아... 음. 근데 저 옛날에 저 혼자 눈썹 탈색 한적 있긴 하거든요. 아 진짜요? 네. <웃음> <웃음> 근데 어. 근데 진짜 웃겼었거든요 생얼 <웃음> 특히 아 진짜 네 눈썹이 없던 거지 진짜. <웃음> 진짜 눈썹이 없어서 처음에 당황했어 원래 저희 차 안에서도 눈썹이 없을 때카그 동의서를 받고 아, 받아야 한다 네 맞아요. 맞아요 안 해주는 것도 막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응. 다가 그 동의서만 작성해주세요. 네. 혹시 몰라서 눈썹 그리는 것도 가져오겠어요. 아 진짜? <웃음> 네. 역시. <웃음> 괜찮으세요?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응, 아, 생각보다 네. 눈썹이 보이네요 응 그러게요 <웃음> 이렇게. 아. 네, 아, 괜찮다 응. 어, 번들드릴게요 아, <웃음> 네. <미소스스도> <웃음> 아, 아니 이쁘다 눈썹도 많아가지고 제가 했을 때는 아예 눈썹 없어졌었는데 <웃음> 아 염색약이랑 섞으면 이렇게 돼요?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, 어. 어떤 고객님은 진짜 살색제롱만 했었거든요? 그때 네. 하얘졌어요. 눈썹이 없이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얘졌을 때. 것 같아. <웃음> <아니>. <웃음> 너무 웃겼데요 이거 완전 괜찮은데요? 네. 근데요? 와 <웃음> 이거 방구 말고 싶다. 보면은. 조금 살짝 더 진한 부분 이 있죠. 네. 얘가 전에 어두운 컬러 했던 부분이거든요. 네. 근데 최대한 노란기 잡아놨으니까 네. 얘는 그대로 그냥 길러요 계속. 네. 응. 약간 투톤한 것 같아요. 자연스러운. 느낌. <웃음> 그러게요, 약간 음불의 느낌. 응. 하고 시간 지나서 얘좀 네. 에시피 조금 더 잔잔해지면 약간 조금 더 색이 더. 네. 밝아지거든요. 아, 진짜 네, 쨍해져요. 지금 약간 조금 노란빛 잡으려고 에스피 먹여놔가지고. 음음 예쁜 거. 여름에는 사이드뱅도 가볍게. <웃음> 오, 너무 예쁘다. 어쩜 네. 뭔가 원하던 딱 길이였어. 네. 머리 길이가 짧아져서 또 예전이랑 좀 다른 느낌인데. 맞아, 맞아. 그때는 길어, 그래도 길었었다. 맞아. 요한 네. 세골 좀 너, 뭐, 넘어서까지 있었는데. 예뻐. 네. 뭔데안 어울리겠어. 성치하면다 좋아가네. 아니 이제. 진짜 무지개머리도 가능할 것같은 <웃음> 아, 근데 그거 진짜 좀 해보고 싶긴 한데 <웃음> 너무 저다 쳐다볼 것같아고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시선은 또 부끄럽잖아요 <웃음> 나중에 기분전환이 정말 정말 심하게 필요할 때꼭 하러 가세요 <웃음> 네,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할 때 <웃음> 어, 맞아 맞아 <웃음>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웃음> <웃음> 지금 파우더로는 눈썹 그리러 왔거든요. 아까 탈색해가지고 여기가 다 집어서 눈썹 좀 다시 그리고 갈 거예요. 눈썹 좀 하고 눈썹 그리니까 좀 사람 같지 않나요? 이제 얼른 집에 가볼게요. 수고하다. 너무 배고파요. 멋있나요 여러분?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. 도리야! 도리야! 오귀 아이고 좋아. 아이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어 제가 미용실에서 영상을 제대로 못 찍어가지고 노랫소리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막할 수가 없더라고요. 사람들도 꽤 많고 해가지고 <웃음>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저는 두 번째 탈색할 때까지만 해도 색을 못 정했었거든요? 진짜 오늘까지도 무슨 색까지 하고 계속 고민했었는데 결국에는 은혜쌤이 딱 리즈 시절 머리 하자, 그때 정말 이뻤다 해가지고 결국은 백금발을 이렇게 딱 해줬거든요? 그때보다는 살짝 이 밑에 때문에 좀 노랗기가 돌긴 하는데 저는 이 정도도 사실 엄두도 못 냈어요. 아예 백금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안 해주실 것 같다 해가지고 그냥 애쉬 퍼플, 핑크 뭐 이런 색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뭐 백금발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네,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머릿결도 최대한 안 상하게 영양도 같이 넣어주면서 했거든요. 이렇게 뿌시어질것 같은 개털 같잖아요, 원래 탈색을 하면은. 근데 지금 그런 느낌은 잘안 들거든요, 특히 이 부분은. 제 건강한 모발이었던 부분. 머리가 등어리까지 기를 때까지 염색 이런 거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요즘 염색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 거예요. 탈색하시고 머리 컬러도 예쁜 거 너무 많고. 그래서 참다 참다가 결국에는 일을 냈어요. 아, 그리고 또 중요한 거, 오늘은 눈썹 탈색까지 같이 했거든요? 근데 탈색이 너무 잘된 거예요, 진짜. 저는 걱정을 하긴 했어요. 아, 이거 눈썹 탈색하면 은 생얼일 때 정말 진짜 존못 행일 텐데. 앞으로 생얼부터 영상 어떻게 찍지 하고 있었는데,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. 지금 살짝 눈썹을 그린 상태라서 좀더 진한데, 이거보다는 좀더 연한? 그리고 이렇게 탈색, 염색하면 은 제일 중요한 게 유지잖아요. 첫날만 예쁠 수 없잖아요. 작년에 염색했을 었 때는 진짜 너무 관리를 안 해서 뿌리 탈색을 한세번 정도 했을 때쯤에 한 여기 정수리에서 다 끊겨버렸었거든요. 그래서 강제로 그냥 염색 두번 정도 하고 바로 단발로 잘랐었단 말이에요. 너무 아깝게.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관리해서 이 탈색 머리 상태로 좀 많이 길러볼게요. 아무튼 거기서 해주시면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는데 컬러 샴푸를 쓰면 은 머리 컬러가 한 2주 정도가 더 예쁘게 유지된다고 해요. 만약에 머리를 핑크색으로 했어 그러면 은그 핑크, 쨍한 그 핑크색이 빨리 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고 해요. 로레알 컬러 샴푸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미용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쓰시고 가성비가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당장 그 자리에서 할 것도 없는데 거기서 쇼핑했죠, 인터넷 쇼핑을. 그래서 바로 사긴 했는데 최저 커로살려니까한한 한 2만 원대로 살수 있는 거를 제가 두배좀더 되는 가격에 산것 같아요. 근데 뭐 어쩔 수 없죠. 로레알 비타민노 헤어 컬러 샴푸인데 그거랑 마스크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샀는데 그래서 총 79,000원 정도가 나왔어요. 하, 정말 진짜 머리 염색하는 것도 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. 하지만 머리를 보면은 그런 걱정이 다 사라져요. 얻는 게 많으면 잃는 것도 많은 법. 보색 샴푸도 같이 써줘야 되는데요. 특히 저 같은 이런 보색 샴푸를 안 쓰면 노란기가 계속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보색 샴푸를 한 일주일에 한 번, 두번 정도만 쓰면 은 충분히 예쁘게 유지가 되는데 저는 예전에 백금발설의 카놀라 노옐로 샴푸를 썼었거든요. 근데 그게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추천하고 다녔거든요. 사람들도 많이 물어보고 막 그래서 카놀라 노옐로, 카놀라 노옐로 이렇게 해서 거의 주문을 외우다시피 추천하고 다녔죠. 일단 머리 상태는 오늘이 제일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 영상으로라도 남겨야겠어요. 너무 아깝다. 그래서 제가 못 다한 말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오늘 염색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